그거는 명백히 받아야죠 어디 안 죽으실까? 더블킬 더블킬 더블킬 티킬 아! 검적스나 원노 윈체 6킬도 해야되거든요, 지금. 아까전에 우리 개무려님 3만원인가? 후원해주셔가지고. 아, 도전. 너무 정지가 이같다 와, 이종 뭐야? 오, 하얀 색깔이 그래 있던데, 이쁜거 예쁜 많이 들고 계시네요. 이 분도 원이 없냐고? 왜이게못 보던 건데,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이 클레마커 어디서 봤더라? CG. 아! CG! CG분이구나. CG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일단 위치에 6Q 먼저 깨야겠는데 만약에 안되면 멈춰 안구사가 세기 세. 오 근데 오늘 아프리카리가 안 걸린다. 그렇죠. 나이스네. 공부쳐. <웃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미소 한다고 그랬다고요아미소가 그건가? 아프리카 뮤지, 뮤지? 소통방송? 아닌데? 아이고 벽진 언니 3 0원원 감사합니다 나 있다 아 맞아 빨간사이들 봤다 미랑 후배하셨다 어 근데 하고 계셨다고요? 제가 이방에 먼저 와있었는데 <웃음> 이방 방파자마자 제가 일바러 왔는데 아 상대로 이렇게 어떻게 되, 만나게 된거구나 어쩐지 점검하고 캐시 없어진거면 문의하셔야죠 그거는 명백히 받아야죠 어, 왜안 죽으실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트레저빛나? 아 지금 다 안되나 보네. 업데이트 한번 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거 저, 저 조만간에 안정화 작업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정화 작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안정되거나. 321? 들어중 3명 노통 스킬 한번 썼으니까, 이고 어, 아, 너, 데 너무 웃게가리고 너무 오래 돌아왔다. 오른쪽 지르면서 오네 중돌 중돌 와 방금 총소노라 아, 반동때문에 오른쪽으로 안 돌아갔다 오마이지윈체 방금 아까 눈에서 일킬 했구나 그죠 나이스 안고사는 진짜 한 여섯 밤만 있어도 든든하네 근접에서는 그냥 홀딩한다는 느낌으로 그래, 또 있어? 아하하, 아깝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다 일단 다섯 판에 1 0킬이 페이스 유지하면은 판당 2킬 판당 2킬 뭔가 좀 무서운데? 판당 3킬은3킬 되... 하려면은 아, 좀 아쉽네. 아, 근데 요새는 의외로, 에케보다 안구사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집탄율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좀 근접에서 잘 박힌다라고 할까? 오케이, 이거지. 그렇지, 9킬이 돼. 한번 더. 보니 승리할 것 같다. 아슬하다, 뭔가. 일단 한 15, 16킬 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딱 절반이고. 아찔하네. 제가 안고사로 킬 기록이 몇 킬이었지? 벽전 님 슈퍼 채팅 2 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벽전 님또 2,000원 감사합니다. 이번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샘드론가인가 아니네? 오지마라 까놓고 아! 똑같다 오케이 아, 나 진짜 마우스가 느리니까 안 돌아가. 180도 샷이 안 돼요. 이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진짜 와... 거의 전원근에힘빡 주고 확 돌려야 돼. 그러면 이제 어깨 부상이 오죠. 순간 확 돌리면 부상 올까봐 방금 안 돌렸다. 진짜 피지 컬게임 낚시 판 먹고, 이러면 오히려 좋고, 충 밀린 상태인가? 어, <목소리> 이걸 또 먹었어, 개피트 와, 마이버가 안 돼. 와, 까비. 엥? 상체인데, 와. 미쳤다. 나 윈체 지금 2킬인가?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저 혹시 지금 윈체 2킬인가요? 아, 나 체크를 깜빡했네. 와, 수나게를 뭐야? 아, 점부샷 개단하랬어. 아저 <웃음> 사람한테 자꾸 잡히네. 브레이커 형님이네. 자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갑자기 천둥번개 어, 네, 쳐가지고 네, 네, 컴퓨터 나가지 않는 이상은 강서 있습니다. 어변형이 잘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나도 나도 내 방법이 있지 나도 메소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송이야 TV 맡긴다 나뭐 했니? 아니, 이게 이렇 빨리 나또 아, 집중해. 잠깐, 잠깐, 죽기 전에 세팅 안 봐야겠다. 자꾸 습관적으로 왼쪽 쳐다보네. 하민에 집중하자. 검복 가보가나? <웃음> 오, 자 집중 집중 모드 진짜 나 이거 무조건 깰 거예요 이데눈 어떻게 하면 눈 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군이 패배하 이제 이겨 된다. 화이팅. 점수 또팔대오 가면 안돼 제발 화이팅. 지 수비형들이 사실 되게 좋아요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원크레이투크레이 느낌 왔다 아깜리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우리 눈왜 이렇게 안 올까 자, 아, 한 번에 원컵 나야 된다 박스쿠레이 안 나네 엄... 검... 중간이셨네. 건가야 돼, 건가야 돼. 아, 아, 왜 누구야? 아, 아이, 아! Магит. 아 하였습니다. 검정스나왔노 자 일단 1킬 남았고요 이거 역전하면은 사이드가좀 어려운데 눈을 먹어야 돼 확실한건 이기면 돼 일단. 아 그물을 했습니다 일단 3 2킬 성공. 오케이 일단 32킬. 자 일단 미션 성공. 백제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역전까지. 일단 32킬 성공. 맞다 심지하다. 이 자꾸 안좋으니까 하나만 깔야겠다아 다행이다 그래도 두번만에 성공 이건 좋았어 와빈보소아 마우스가 눈 전진 안 돼, 제발 이렇게 끝날 것인가? 나이스 선복으로 제발 화이팅! 이거 초반에 빨리 안 끝내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어디 이게 좋은 선택일 수도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타이밍 진짜. 이거 검을 빗고 그냥 총 들고 있지. 계속 아깝다, 3번님. 과연? 창이 아, 지나이스 이거리겠다 벽전님 아이고 벽전님5천0 0원 감사합니다 파울린 하이 아, 내가 계속 괜히 던졌나? 킬더할수 있는 거를 전제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성공했는데 아깝네. 이겼지? Yeah, I played it. Thailand server. Yeah. Yes. 이게 또 1대1까지. 와하하, 나이스. 이걸 역전했다 자, 미션까지 성공하고, 승리까지. 와, 쉽지 않다. 이거 34킬보다는 더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